안녕하세요. 비행가입니다. 김해공항을 처음 가시는 분들은 꼭이 영상을 보고 가셔야합니다 김해공항은 국, 국내선과 국제선, 건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보면 오른쪽은 국제, 국제선, 왼쪽은 국내선입니다. 이거 모르고 가셨다가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